자, 오늘은 전 시간에 주어에 대한 그 모양을 살펴봤어요. 내용을 자세히 본건 아니지만, 오늘은 이 주어 바로 뒤에 오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뭐 일단 주로 조동사나 동사가 되겠죠. 문장, 모든 문장은 딱 1번, 2번, 3번으로 구별할 줄만 알면 돼요. 셋 중에 하나임을 인식하면 되는데, 자, 비동사 일단 I am dangerous. 자, 읽어볼까요? 시작. I am, I am dangerous. dangerous.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I am dangerous. 에서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녀석이 요 비동사예요.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I read b o e b o o k I read books. 해보세요. 시 b I read t h e books. I 네, 감사합니다. 주 o 님 감사해요. <웃음> I read books. 자 그러면 나는 책을 읽지, 그죠? <웃음> 자 근데 여기서는 조동사가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둘을 꺼낼 줄 알아야 돼요. 요거 이제 연습하셔야 되고요. 나 have pp는 he has been happy. 자 읽어볼까요? 시작. he has been happy. 자 여기서는 조동사 역할 하는 게 have 부분이에요. have. 근데 he가 되니까 has가 돼서 he has been happy. have pp가 have been으로 쓰인 거고 You have read books. 자, 여기도읽어 볼까요? 시 You have read b o a k s 자, 그러면, 여기서는, y 니까 have. 즉, 요 부분이, 예요 부분이, 조동사, 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 어떤 뜻이 들어가는 조동사들을 1번, 2번, 3번에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I am d a n g e r o u s 는 I will be dangerous로 바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Will이 조동사 역할을 해요. B는 e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원래 모양으로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자,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I do read books. 자, 이거는 Will이 들어가면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 꺼낼 필요 없죠. 그래서 I will read books 하고요. 그 다음 거 He has been happy 에서 Will을 붙이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will을 붙이면 will이 이제 조동사 역할을 하고 has는 have로 바뀌어 원래 모양으로 바뀌어서 he will have been happy 자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He will have been will happy, have been happy.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마찬가지로 you have read books는 you will have read books. 자 you will have read books 읽어볼까요? 시작! You will have r e books.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단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갔는데 만약에 오늘 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꼭 말씀을 따로 좀 해주셔야 돼요. 다음 시간이라도 보강을 꼭 해야 되니까 이거 안 되면 영어가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무조건 보면 아 얘는 비동사, 아 얘는 일반 동사, 아 얘는 have 라는 구분이 꼭 돼야 되는 거예요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이 문장을 요약하는 법을 계속 배워 볼거예요자 요약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요, 요렇게 생긴 문장들 요약하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주어랑 조동사만 남겨 놓으면 돼요 그래서 I am, I do, he has, you have 자 처음부터 하나씩 제가 지금 읽은 대로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I am. I am, I am, I do, I do, I do. he has, he has, he has. You, have. you have, you have. 요것만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뒤에 거, 뒤에 거 요약은 어떻게 할까요? 되게 한, 원리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이거예요. I will, I will, he will, you will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I will, I will, I will, y o will, you will. 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요약하는 거. 너무 쉽죠? 뭘로 요약하는 거예요, 결국엔? 주어랑 조동사죠. 여기서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요, 지금 요 부분이 문장을 요약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자, 문장 요약하는 방법은 지금 공부했듯이 주어의 성격이랑 동사의 성격. 여기서 이제 조동사라는 말로 쓰는데요. 우리 보글리시에서는 이거를 동사의 성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진짜 동사의 성격이니까 동사의 뜻이 아니라 자 그리고 여기에 또한 가지만 추가하면 돼요. 뭐냐면 이게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이것까지 밝히면 돼요. 자 그러면 이 1번, 2번, 3번으로 문장을 요약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영어를 할줄 아는 거고 없으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자 그거 이제 볼게요. 일단 요약해 볼까요? 영주, the b o g l i i s h teacher didn't complete his MBA course. 이 문장을 딱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주어의 성격을 요약해야 돼요. 영주 강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요. 남자죠. 자, 그러면 뭘로 요약할 수 있죠? 주어의 성격을 he로 바로 바꿔야 돼요. he. 자, 동사의 성격은 뭐죠?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요. 과거죠. 그럼 뭐가 튀어나와야 되죠? Did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거 부정문이에요? 긍정문이에요? 부정문. 부정문이에요. 부정문 자, 요거까지. He did not. 이걸 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줄이면 He didn't가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요 문장. 영주, the English teacher didn't complete his MBA course. He didn't.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문장 요약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와 이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혹은 내가 이래서 영어를 그동안 못했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어요. 자 문장 요약하는 거 볼게요. 첫 번째 문장. Many children enjoy riding bicycles. 하면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Many children enjoy riding bicycles. 문장의 요약. 자 주어 뭐죠? 주어. many children many children 이죠 그럼 뭐예요? they enjoy 네. 자, enjoy enjoy your your your your y 요 u r your your y o u y o o u r y o u y o o your y o r y y y o r y n r r y o y o y o y o y o 근데 여기서 보시면 the man read잖아요. 근데 네. 더 맨은 한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한 사람. 한, 한 사람인데 사람. 그러면 리즈가 돼야 되죠. 네. 근데 왜 네. 리드가 됐냐면 아, 과거는 네, 똑같아 네, 맞아요. 고고 정도는 이제 중급반이니까 아시죠. 레드가 네. 되겠죠. 그래서 더, 더 h e man, the man read, the read the book written, written in, in korea. 자, 읽어 볼까요? 시작. The m a n r e a d the book written in Korea. 네. 자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He did. He did. 바로 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남겨놨네요. 이거 틀리지 말라 그래놓고 제가 틀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자 이거 계속 뒤두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나중에 바꿀 테니까 알아서 잘 정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She hopes to wear. 아 hopes to wear school uniform. 자 읽어볼까요? 일단 시작. She hopes wear to wear school uniform. 자, 그럼 요약하면? She does. He does. She does. 자, she does 해이 He does. 이거 나와야 돼요. 이제 뒤로 가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해야 돼요. 오늘. Some people watch the fish swimming in the water. 뭘까 They do. t h o 나와 h e y do. 그죠? 자, his father plans to visit the school tomorrow. 요 얘는? He does. He does. He does. 그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 g g 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 o o 시다시다시다시다이다시다시다시다 이거 시다시다시요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하다시다시 m 시다시다시다 e 다시다시다시지시아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지다시다 구별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보셨으면 확대를 해 볼게요. She is my daughter에서 얘를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she be 요약하면 자, 요약은요. 요약은 잘 들어 보세요. 시제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인칭도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대로 she is가 돼야 돼. she is. She is my daughter. She is. 읽어 볼까요? 시작. She is my, my, my daughter. She, She is. is 자, 그다음 거좀 어려울 수 있지만 The pens are on the desk. 자, 읽어 보세요, 시작 The, the pens are on the desk. On the desk. 자,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They are. They are. 맞아요. They are. 그죠? 자, 그다음에 You can do it better. 자, 읽어 보세요, 시작 You, you can, can do it better. 자, 요약하면 you do. u you do지만 이제 이런 걸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조동사 역할하는 게 누구예요? can. can이죠. 그럼 뭘까요? 요약하면? you can. you can이에요. Yeah. you can. 해 보세요. 시죠 you, you can. 자, 그다음 거. i consider it as a solution. 자, 이건 뭘까요? 요약하면? i do. i do. I do. 맞죠? i do. 자, the m a n tried uh, testing the beverage. 자, 얘는 뭘까요? he did. 그렇죠? 이제 좀 이제 좀 적응되죠? he did.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The man tried tasting the beverage he did. 시죠? The, the man tried tasting the beverage he did. He did. Yeah. 자, 그렇죠? 자, 이단거 어려울 수 있어요. You should remember to turn off the TV before you leave. 자, 이건 뭘까요? 요 다음에 예, yeah, 유슈로 이제 아시겠죠? 유슈. 됐죠? 자, 두개남았어요두개또할 거예요. 지겨워도 할 거예요. We saw the ants climbing the tree. 자, 읽어 볼까요? 시작. We, we saw, saw the, the ants, ants climbing, climbing the, the tree. 어, 요약하면 we did. we did. 그죠? we did. 바로 나와야 돼요. 자, she likes the boy called Tom. 읽어 볼까요? 시작. She, she likes, likes the, the boy called Tom. Old Tom. 하면, 요약하면 시다 시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좀된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봐야 돼요. 뭐냐면 you should have watched the movie.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you should have, you watched, should the have watched the movie. w a t c h the movie. 한번 더. 이건 중요하니까. you should have watched the movie. 시작 you should 네. have watched the movie. 자, 이건 뭐냐면 뜻도 이거는 간단히 짚고 지나갈게요. 너는 어, 그 영화를 봤어야만 했어. 봤본 걸까요? 못본 걸까요? 못 봤어요. 못본 거예요. 근데 봤어야 됐어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못 했던 거를 후회하거나 뭐 소망하거나 뭐 예상하거나 이럴 때 should could 뭐 이런 것들 may have pp를 쓰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지만 뜻만 간단히 알고 지나갈게요. 왜냐면 요약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you should have watched the movie 요약하면 뭘까요? You 요약하면 should 뭘까요?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예요. you, you should에서 should. should 끝나요. you should예요.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he could have left his wallet on the bus 자 이건 뭘까요? he could, he, he c o u l d he could, he could 자 이걸 왜 하는지 이제 조금씩 이다 보면 이해할 거예요. The man must have come here at morning. 뭘까요? The man must. The man must. 그 아니라 뭐죠? He must. He must. He must. He must. Uh, he must. he must. 자,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요. 자, they may have missed the bus. 자, 이거는 뭘까요? They may. They, they may. may. They, they, may. they may. 자, 그러면 bin-ing 있고, bpp 있고, have pp 있고, 뭐 have b e n i n g 있고, 뭐 h a d b e n i n g 있고, 막 진짜 많은 형태의 문장 구조가 있어요. 그러나 요약은 간단해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거 할수 있을까요, 우리? 할수 있죠, 그죠? 자, the man is eating a chicken salad. 요약하면 뭘까요? He is is예요, 안 어려워요. 문장 구조가 아무리 복잡해도 네, 이렇게 간단하게 무조건 요약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the article is taken from the newspaper. 뭘까요? It is. 자, it is. 일단은 the article. 자,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한 명이면 하나면 한 명이 된다. 하나면 is 되는 거죠. It is예요. 자, 이거 they have tried to solve the problem. 자,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y, they have, have tried to, to solve the problem. 하면, 이거는 요약하면, they have, they have. 자 이제 가 뭐죠? They have. I had taken my truck in for a service. 자 이건 뭘까요? I had, I had. 각자 읽어보세요. 자 속으로 시작. Right? 자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만, 뭐죠? 이건 요약하면. They have. They have.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the small problem blah blah 이것도 뭐죠? It had. It had. 자, 그 다음 거, 두개 남았어요. 이제 조만 잡으면 돼요. The survey had been blah blah blah. 자, 요거 딱 보면 오늘은 요 앞에 거니까 끝까지 해석 못해도 돼요. 오늘, 오늘까지는 이건 뭐죠? It had. It had. It had. It had. 그죠? 이제 더 들어오죠. 마지막 문장. The boy had been trained, blah blah blah, 는 뭘까요? He had. He had. He had. 자, 이제 박수. 일단 우리 이지 e 과정을 끝 e h 요 자, 각자 박수. 자, 이제 원어민적인 감이 좀 생겼어요. 자, h 냐면 a 냐면 e had. He had. He had. He had. He had. He had. He had. He had. h 의문문은 그냥 척척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의문문. 자, I am dangerous. I do read books. 자, 이런 것들 보면 의문문은 뭐냐면 조동사 역할하는 거를 그냥 앞으로 보내기만 하면 의문문이 돼요. 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Am I dangerous? 자, 소리 내볼까요? 시작. Am I dangerous? 내가 위험한 사람이야? 그죠? 자, Do I read books? 시리고 has he been happy?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대문자가 아니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has, has he, been, he happy? been happy? 자, 여러분 어때요?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한 사람 있죠. 솔직히 대답 안 하시는 분 중에. 그럼 이분들은 have p p 를의 문문으로 별로 말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말하겠죠. 야, 그 사람. 행복해 왔었어? Has he been happy? 시작. Has he been happy? h a e been happy? 자, Have you read the read the books? 시작. Have 아, you read the books? books?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조동사를 바로바로 바로 꺼낼 수 있으면, 자, 예, 예 의문 만드는 거돼요안 돼요. I will be dangerous. 의문문 뭐가 될까요? will I be dangerous? will I be dangerous가 되는 거고. 자, I will read books. 의문문은 어떻게 될까요? Will I read books? Will I read books? Will I read books? 자, he will have been happy도 의문문은 어떻게 될까요? Will he have been happy? Yeah, will he have been happy예요. Happy. 이거예요. 자, 이렇게 그 문장을 요약할 줄 아는 능력 이 생기면 의문문 만드는 게 너무 쉬워져요. 이제 우리한테는 너무 쉬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부정문 만드는 것도 쉬워져요. 근데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기만 하면 돼요. am not, do not, has not, have not, will not.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장에 조금 적응되는지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수업시간이 제가 좀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동료하는 소리가 너무 길어져서 30분 만에는 못 끝내나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my heart began to pound with anticipation and longing. 자, 줄, 자, 일단 문장 뭐 자세히 오늘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약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 부분이랑 요 동사 부분까지만 익숙해지면 돼요. 오늘은 오늘까지는 어제는 아니, 어제가 이런 월요일은 주어 부분만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진도를 더가 더 나가는 것뿐이에요. 자, 이거 뭘까요? It it did 뭘까요? It did it, yeah, it did it did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오늘의 목적은 요거 꺼내는 거예요. You have made a similar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또자 끝까지 읽을 필요 없어요. 오늘은 뭐죠? 그 다음 거는 You have you have 예, 요거 yeah, 하면 돼요. 뭐 you 어, 헷갈리면 안 돼요. 어, have네 두 아니야? 아니에요. Have 니까해 a v 요 자, the way to build a strong relationship w o be 블라블라블라블라는 blah, blah, 또 뭘까요? 여기서터 조금 어려워지죠. It would. 자, it, 우리가, would. it, would, it, would. it, would. it would. 그죠? 자, 요거 이제 알아차있는 능력을 이제 조금씩 키우면 돼요. 자, a dictator like Zimbabwe's Robert Mugabe m u g n l a b e u g a b e could. n o t o r d e r o l d He l h l d He could. He could. 자 e 기서이 l 요 h 릭을 제가 l 나 h 었어요새 l 운 h 하나 꺼내려고. He could. h c o u l o u l d He o mm. u He c o u u l He c o u 는 d He c o u l He could. He c He He 2 번, 조동산은 쿠드죠3번 자, 긍정이면 은 낫을 굳이 안붙여도되지만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낫까지 not, 네, not. 붙여야 돼요. 요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o good. n o 로 so good. Not s 집중해서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짜 한국 사람들 특히 이 동양 사람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영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부정문에 응답하는 법. 음. 부정문에 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에이. 예,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아, 나 배가 너무 고파요. 아,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떤 친구 가 와가지고 예, 저기 뭐지 음식을 딱 주면서 어, 근데 자기 생각에 이제 말을 I think you are not hungry. 그랬어요. You are not hungry. 그랬더니 너무 배고프. 너, 너 배고프지 않니? 아 배고프지 않니? 그러니까 주로 뭐라 그래? 한국 사람들은 yes. Yes, I am. 그죠 <웃음> 근데 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음식이 안 나한테 돼요. 와요? 안 와요? 네. 안 와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문장을 요약하는 법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해결이 돼요. 자, 1번1 번이 뭐였냐면. 주어 성격, 2번이 뭐냐면 동사의 성격, 3번은 부정문이냐 의문문이냐를 반드시 밝혀줘야 되는데 긍정문이면 사실 말 안해도 되지만 부정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Not 맛을 right. 항상 말해줘야 돼요. 자, 그 습관이 이제 생기면 우리 이제 부정의문문 안 틀릴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그 문장이에요. 오늘 중요하다고 하고 문장. 영주, the b u r 처 l i s 플 teacher didn't complete his MBA course. 자, 읽어 볼까요? 일단 시작. 영주가 그걸 못 끝냈다고. 고고스트의 상의의 성플리시엠베. 자, 여러분 여러분 요약할 수 있지만 일단 이걸 의문문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영주 그 과정 못 마치지 않았냐? 아, 영주 선생님이 안 마친 거라고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모수를 음, 썼네요. 음, 자기 바빠서 안안한 한 거니까 못한 게 아니라고. 자, 아무튼 영주 그 과정 안 마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을 만약에 동의하면 어? 용주안 맞췄지? 할때 아,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어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응. 음. 응 음, 그러잖아요. 응. 음. 응이 영어로 뭐예요? Yes. Yes. 그래서 맨날 틀려요. 우리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걸 보면 항상 이제 앵무새처럼, 잘 들어보세요. 영어는요. 그그 그 말에 호응할 때 그냥 호응하는 게 아니고 앵무새처럼 그 말을 요약하면서 호응해요. 자, 그러면, 영주 더 버글리시 티처 디든 컴플릿 히스앤베이 e 스 요약하면 didn't 우리 연습 많이 했죠? He didn't. 이라고 i 게 바로 그죠? 그럼 얘기해 h d He didn't. 해보세요. d He didn't. He didn't. He didn't. He d d i d n t He didn't 라는 거 바로 요약하는 법을 바로 툭 뱉으면 어떻게 돼요? No, he didn't. No, he didn't <웃음> 가 나와요.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엔 안 나와요. 처음엔 안 나오는데 이걸 막 줄기차게 연습하면 No, he didn't 해가지고 나중에 No 이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뭐뭐 뭐, 뭐 저기 뭐별 뭐 엄마가 예를 들으면서 밥을 주는데 진짜 밥 먹기 싫어요. 밥 먹기 싫어요. 근데 형이 아, I'm not hungry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I'm not hungry. 자잘 들어보세요. I'm not hungry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동생이 어 나도 배안 고픈데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me too 그래요. 음. 그러면 틀린 거예요. 뭐냐면 음. 이제 뒤에 뭐 오, 이번 과정을 통해서는 I'm 아니고 다음에 또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는 음. 나도 안 그래야 된니 e 더라는 말을써요 Me neither. 아. Me neither. 아니면 뭐라고 neither, 요약하면 되죠? 아, neither.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neither am I 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I'm not 해도 돼요. 형이 I'm h u n 그러면 I'm not 해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근데 뭐 이제 me neither 그러니까 부정문이라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음. 인식하고 있으면 안 틀려요. 그러면 나중엔 뭐가 되냐면 이런 것도 안 틀리고 부가입문 만드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 심지어는 도치 있죠 도치. 도치도 요 감각이 있으면 도치도 진짜 쉽게 풀려요. 그거는 나중에 특강 시간이래도 제가 꼭 마련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도치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안 그래도 오늘 시간 좀 초과하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이해되죠? 요 제가 지금 뭘 말한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네. 영주 더버글리스 teacher did complete his MBA course. He didn't. 이것만 몇번 연습하면. No, he didn't. 하면서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는 영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아, Neither am I 또 됩니다. 예, 예, 어 제가 톡을 거의 안 보고도 지나갔네요. 예, 예요 부가 의문문은 늘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 아무래도 이 시간까지는 안 되겠지 해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자 이미 오늘 좀 초과했어요. 그럼 이제 조금씩 이렇게 왜 이게 어려운 영어에도 영향을 주는지까지 끝까지 봐야겠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일장에서 우리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이렇게 문장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simply providing students with complex text 하면서 주, 지나갔을 때자 이렇게 요약 주, 아, 주어가 뭔지 파악하는 것을 첫날. 월요일날 첫날 그냥 가볍게 봤었고 이렇게 복잡한 문장들은 근데 오늘은 뭐란 거예요? 이거를뭐이사람이거 요약 한번 해보세요 람 오... <웃음> 요약 한번 해보세요. It is 비이사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완벽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감각이 금방 만들어지는 건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많이 연습을 오늘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he, she, 아... it 말고 뭐쓸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럼 이건 뭐 이거 이긴건 뭘로 요약돼요? it, it. it. 그렇죠? It. It. it으로 요약되고 이거 동사는 i it 이죠 근데 부정문이니까 뭐까지 얘기해야 돼요? not no, no. it's not it's not 자, 이거 정말 많이 연습하시면 도움 많이 돼요. It's not. 자, 한번 is t not만 읽어 보세요. 시작 i t s not. 이렇게 막 복잡한 문장을 보고 It's not. 이게 나오면 진짜 좋아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어려우니까 이거 그냥 긍정문으로 바꿔 볼게요. 자, 이거 의문문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Is it? is it? is is인데 의문문, 의문 의문문. 의문문. Isn't it? Yes, Isn't이 어... 아니라 뭐죠? <웃음> 아 지금 지금 요약이 아니라 의문문이에요 이거 이거 지금. 자, 이슬를 어디로 is... 보내면 돼요? 앞으로. 앞으로 그냥 맨 앞으로 보내면 끝이에요. 네. 이거예요. Isn't simply에 네, 이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어... 이렇게 문장 탁 나오면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못해요, 못해요. 자, 그러니까 최소한 요요요 이즈가 이즈가 혹은 n o t 까지 포함해서 이즈가 동사 이 문장을 요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단서를 준다라는 걸 아는 사람만 이 의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바로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감각을 계속 만들다 보면. 나중에 문장이 복잡해져도 의문문이 나와도 두렵지 않고 혹은 도치가 나와도 두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요 뒤에도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네. m o s t 네. l y really watch the movie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요것까지 했어요. 그럼 문장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뭐죠? It. 요약하면 It is. It is. Yeah. Yeah. It is. 되게 허무해요. 그러니까 원어민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mostly watch news news videos on news sites 하면서 in France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원어민들은 허무하게 아, it is 이렇게 말하는 거 아마 자기가 직접 느끼지 못해도 못해도 영화 같은데서 보면 많이 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원어민은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정확하게 자기가 꿰고 있다는 사실을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It is. 네, 예, 이걸로 그냥 한 마디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할줄 알아야 예, 문장 구조를 파악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거. 자, 이것도. 자, 또뭐 people living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요약하면 결국 뭐죠? They do. They do. They do 예요. 그렇죠? They do 고 이거 의문문 바꾸면 어떻게 되죠? today today지만 자, 의문문으로. 자, 의문문이면 요약하는 거 아니죠. 그냥 다 문장 음. 다 써야 되죠. 요약하는 문장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People. People. People. people living yeah. blah blah blah yeah. 이렇게 되죠. 겠 use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두가 이렇게 생뚱맞게 붙여도 생뚱맞아 음. 보이지 않는 날이 뒤에 가면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뭐뭐 뭐 마지막 거. 마지막 her ambition to study english is 블라블라도 blah, 결국엔 마지막 한 번만 더 맞춰 볼까요? it is. it is요. Is. Is. 어렵잖아요. 그냥 it i s 요 자, 그죠 예. 네. 그리고 뭐 부정문 바꾸고 의문문 바꾸는 거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음.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 이제 수능 수능 문제 나왔던 거 한번 보고 우리가 왜 이런 감각이 나중에 제 요약이 아니 오늘의 어떻게 보면은 결론? 결론은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의 가능성. 이 복잡한 문장을 봐도 아, 요약만 할줄 알면 어, 어떤 문장이 좀 단순해 보이는 그 시각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결국엔 보시면요. 자, but the desire for written records 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겠지만. 첫 시간에 공부한 주어를 알아차리는 보세요. 주어를 알아차리는 게 감각이 아직은 안 생겼지만 이제 만들자고 제가 예고만 해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주어는 더 h e desire라고 배웠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일단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 단수라는 단수. 사실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여기서 중간이 길어져도요. 여기 has가 나와도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네. 그러니까 더 디자이어를 본 순간 예, does나 is나 has가 올 거다라는 걸 이미 원어민들은 생각하고 문장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네. 나중에 이런 감각이 뒤에 뭐가 이제 결정이 되냐면 문장이 이렇게 복잡해졌을 때 뒤에 뭐가 따라올지 앞에서부터 이미 예측하고 가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 말? 응. 중급반이라 아마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심지어는 이건 좀 번외로 오늘 좀 지루하지 않죠. 요, 요 정도 이렇게 얘기해도 번외로 여기 중간에 너무 이 문단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원어민들도 앞에 주어의 성격을 까먹고 지나가요. 응. 자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해부가 올지 해스가 올지 모르고 지나가기도 해요. 음... 자, 그래서 학술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학술적으로 우리는 문장이 너무 길어서 복잡하면 이해 안될때 천천히 읽어요, 빨리 읽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읽는 게 너무 당연하죠. 네. 그런데요, 원어민들은 문장이 길어서 이해가 안 되면 빨리 읽을까요, 천천히 읽을까요? 빨리 읽을 것 같아요. 빨리 읽어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속독을 해야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진짜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감각이 안 생기면 원어민들은 쉽게 말하면 어려운 글들을 빨리 읽어야 제대로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지금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시겠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속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원어민들 수준으로 따라가려면 우리도 속독을 하는 게편한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데 그거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요약하는 걸잘 해야 돼요. 음. 자왜 요약을 연습했는지 이제 좀이 감이 오시죠. 요런 네. 문장을 보면 it has 이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나오세요 이제. 네. 뭐 아직은 안 나오겠지만 나올 것 같은 감각이 좀 생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뒤에 것도 보면 뭐 a complete 뭐 scientific 어쩌고저쩌고 나와도 자, 사실은 이런 건좀 어렵죠. 지금 하기엔 어려워요. 근데 일단 주어를 판별하는 능력이 생기면 자, 요약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Is. 자, 어렵다 그랬어요, Is. 이거는. t 까요 y a 이아예요 e y are. We a 리 e telling you that they, they are. are. 네, they 떠올려요, 개, 뭐뭐 자, 보고, 아, are. 사 h 이건 are. t h e 개 are. They are. They a r 요 t h 이 y are. They are. They 원어민들은 막 accomplish scientific explanation of moral 뭐블라블라블라와 읽었을 때 원어민들은 음돼 h 하고 바로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음. 음. 자 그래서 뭐 이제 수능 같은데 보시면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제 실전 문제 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풀건 아니지만 나중에 진짜 고3 됐을 때 이제 풀 거잖아요. 그러면 더 the fragmentation of the television audience in the past 하면서 쭉 나갔을 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아, 주어 주어 아직 안 나왔네라는 감각이 생겨요. 네. 그러면 causing이라는 걸 동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causing이 답이 절대 수능 문제에서 답이 될수 없다라는 감각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caused 하면서 네. 과거형인 동사를 고르게 되겠죠. 그럼 이거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It did. It did. 맞아요. 답은 음. 안 썼어요. 너무 쉬워. 아 썼네요. It did. 그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 감각이 이렇게 구문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렇게 딱 진짜 영어는 이렇게 다 실타래처럼 다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자 the duration of copyright, 뭐 protect has가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동사의 종류는 비동사, 일반 동사, have, pp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increased 응, increased가 그냥 너무 당연한 답이 되는 음. 날이 와요. 수능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좀,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 나중에는 뭐, 이제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봐도 이렇게 툭툭, 툭툭, 이제 이렇게 음. 그냥 보이면서 네. 뭐 이런 거, 음, i 띠 이런 거 그냥 축축 나오게 되고, 이런 거 의문문 바꾸는 거, 뭐 이런 거막 쉽게,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숨어 있는 조동사 누구예요? 음. 숨어 있는 조동사 뭘 꺼내면 돼요? Did, did 그냥 꺼내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를... 음. 도치 같은 거할 때나 아니면 의문 만들 때 그냥 쉽게 쉽게 꺼낼 줄 알면 되는데 자 문장이 이렇게 막 길고 복잡하다고 해서 조동사 파악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거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앞에 보시면 이렇게 쉬운 거아 어디 갔어? 아 제가 너무 올렸네요. 이런 거알기다 이런 거. 이 쉬운 것부터 요약하는 걸 확실하게 연습해 나가면 일상 용어에서 뭐 의문문 만들고 부정문 만드는 것도 쉬워지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부가 의문문도 쉬워지고 그 다음에 어 아무튼 그치. 또 뭐였었죠? 도치. <웃음> 네 그거 이제 어려운 문제 그거 아 부저, 부정문에 대한 응답. 그런 것도 안 틀리고 할수 있게 되고 또 뒤에 어려운 거할 때는 도치랑 뭐 복잡한 문장 의문문 만드는 거뭐 어리 복잡한 보이는 문법 문제 맞추는 게 해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2장 오늘 제가 또요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아 이렇게 문장의, 문장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꼭 요약이죠. 요거. 요거. 제일 중요한 건요거네요 이렇게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게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50분 했어요. 아, 힘드셨죠?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자, 네. 힘들, 힘들었던 분 솔직하게 얘기세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어,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어우, 재밌어요. 다행... 허, 다행이네요. 네네. 생각이 너무 빨리 가요. 아 그래요? 어. 와 여러분 지금 50분을 하신 거예요. 5분 같아요. 어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로요. 네, 네, 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는 거랑 그냥 무조건 공부하는 거랑 완전 천지 차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음. 보글리 씨로 저랑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뭐 지금 뭐한달 과정인데 뭐 많아야 여덟 번 제가 뭐 힘을 내서 특강을 해도 뭐열 번밖에 안 되니까 뭐 많은 부분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예. 네. 영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뭐참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보글리시 수업 따로 있어요. 이런 걸 정리해서 하는 수업이 따로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 어, 반드시 각오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하시기 전에 따로 물어보시면 되고, 일단 이 월요일이랑 수요일마다 이렇게 저랑 하는 시간, 꼭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중요한 건어 이렇게 수업 시간 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꼭 조금씩 해주시고 왜냐면 진도를 막 나가는데 제가 막 흥분했잖아요 지금 약간 왜냐면 무슨 왜 흥분하냐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막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막 기분이 좋아서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럴 때 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 자잘 보세요. 이해 못하면요. 아 남들은 다할 텐데 나는 나만 이해 못했나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에 질문을 하도 질문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이해 못했어요. 채팅이라도 남겨주세요. 어 리액션을 해. 내가 흥분하지 않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웃음> 네. 나만 착각하는 네. 거죠? 오, 오, 오뭐잘 따라오고 있어. 와, 역시 난 강의 너무 잘해. 이런 자뻑하지 않게, 네, 바로, 어, 아, 지금 건좀 어려운데요. 뭐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누가 하나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니 다른 분들도, 어 저도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꼭그 커뮤니케이션 을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차피 단톡방이 있잖아요. 이 50분 동안만 딱 공부하고 끝낼 거 아니죠? 공부 이제 네. 하실 거죠? 그죠? 그죠? <웃음> 네. 대답 잘해져야 되는데 공부하실 거죠? 네. 네. 하다 보면 모르는 게나와야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참어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여쭤봐야 돼요. 어디로요? 질문해야 어? 돼요 선생님께. 네. 어디로요? 이승법 선생님께 또는 아니. 단톡에. 아 단톡, 단톡이 단톡 좋아요. 왜냐면 개인톡보다는 단톡이 나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건 옆에 분도 모를 가능성이 크고 내가 궁금한 건 옆에 분이 모를, 구, 모를 아, 궁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동질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그 단톡방은 제가 소중히 다루고 답변을 하,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네. 네네. 네, 네, 네. 어, 뭐, 좋다고 하니까 일단 저도 기분이 좋고, 뭐, 뒤로 가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다보면요, 일단 영어에 대한 눈은 좀 튀우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공식적인 저의 이 저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을 이제 나가셔도 돼요. 질문을 받아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일단 녹화를 끌게요.